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 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였던 12월 4일 진의 생일을 맞아 전 세계 유명 공식 계정들이 일제히 뜨거운 축하를 전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피파 공식 계정은 하트를 나타내는 손가락 대한민국 국기, 케이크 이모티콘 해피벌스데이진 진데이 등 해시태그와 함께 진의 생일을 축하하는 트위터를 게재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피파가 아이돌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큰 화제가 됐는데요. 피파는 16강에 진출, 기뻐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사진도 함께 게재하며 빛나는 센스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유명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 공식 계정 또한 정성스러운 진 영상을 편집해 게재하며 진의 생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진의 모먼트 라는 트위터로 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굿모닝 아메리카는 ABC에서 방송되는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MTV, 팝 베이스, 월드 뮤직 어워즈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GQ즈팬, G마 뉴스 등 공식 계정들도 뜨거운 축하를 전했는데요. 특히 팝 베이스 계정은 싱어송라이터인 지니 에피파니와 디에스트로너 같은 트랙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니 한터 솔로 가수 중 싱글 앨범 첫날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고 있다고도 전해 팬들의 깊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인콰이어로 공식 계정은 우리는 항상 당신의 곁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월드와이드 핸섬, 우리의 슈퍼스타, 우리의 달과 우리의 우주비행사,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생일 축하해 김석진, 이란 앵글과 보라색 하트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미국 클라우트 뉴스, 유니버셜 뮤직 브라질 유니버셜 뮤직 말레이시아, 틱톡 인도네시아, 숨피 스페니시 등의 공식 계정도 진의 사진과 함께 뜨거운 축하를 보냈는데요. 미국 음악 잡지 컨시퀀스 공식 계정은 특히 생일 축하합니다. 진 진의 멋진 목소리 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서정성, 친절한 마음, 팬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10개의 트랙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클라로 뮤지카, 리얼 사운드, 크스타일 그 포벨라, 컴, 토코피디어 등전 세계 공식 계정들의 열띤 축하도 주를 이었습니다. 미국에서 BTS의 인터뷰를 많이 맡았던 인터뷰어 라이언 맥이와는 진 생일 축하해요. 모든 게 고마워요라는 글과 진과 함께 한 순간을 영상으로 만들어 게재하며 뭉클함을 자아냈고 영상에는 진의 다정하고 친절한 순간 열정을 다한 공연에서의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진과 미국 LA k i f m 징글볼에서 생일 파티를 함께한 미국 유명 방송인 조조 라이트 또한 뜨거운 축하를 전했으며 진이 진 라면 모델로 있는 우뚜기도 공식 계정의 진 라면으로 꾸민 깜찍한 보라색 케이크 사진과 함께 진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우뚜기는 월드와이드 핸섬 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다며 12월 5일 오전 10시에는 진엑스 진 라면 배경화면을 공개한다는 말로 팬들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진은 이날 생일을 기념한 위버스 라이브를 마친 후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감사합니다 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만든 새 캐릭터 우떠의 커다란 인형을 안고 있는 귀여운 셀카를 게시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한편 생일인 12월 4일 자정이 넘어가며 진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들이 트위터의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며 sns킹의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알제리, 아르헨티나, 멕시코,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등에서도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하며 진의 생일을 축하하는 팬들의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파나마, 프랑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태국, 일본, 브라질, 파키스탄 2위, 이집트, 독일, UAE 3위, 러시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등에서도 상위권을 휩쓸며 진은 극강의 인기와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진의 생일이 시작되자마자 실시간 트렌드 1위를 포함 상위권을 뜨겁게 달군 진의 생일 축하의 신은 진의 생일날 밤 늦은 시간까지 내내 그대로 순위를 유지하며 진의 최강의 인기와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지금까지 BTS 진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군입대전 뜻깊은 생일을 맞은 진에게 행복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